안녕하십니까. 크리프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최근 텔레그램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톤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이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0대급 ICO로 주목받으며 전세계 투자자들이 앞다퉈 세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당시 프리세일로만 17억 달러, 원화로 1조 8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죠. 그래서 퍼블릭 세일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EC의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19년 10월 SEC는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판매 행위가 투자자 보호법이 위반된다며 텔레그램을 고발했고 톤의 개발은 차질을 빚게 됐죠. SEC는 톤의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가한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SEC 결정에 즉각 항소했지만 결국 SEC에 221억 원의 제재금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후셀 금액 환불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줄를 이었고, 재단은 톤의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톤의 개발은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1년 6월 뉴턴이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텔레그램 측에 톤의 GitHub 리포지터리와 TON.org 메인 걸리 이양을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이에 승낙하며 커뮤니티에 의해 톤의 개발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톤은 텔레그램 재단이 아닌 탈중앙 조직인 뉴턴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니 SC가 텔레그램에 부과했던 제재들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며 최근 o k x FTX, 데이타이어 유니사업 등듀요 거래소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수의 유저를 확보한 메신저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텔레그램은 2021년 기준 전세계 약 5억 명의 월간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덱스를 활용해 암호화폐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크립토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톤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크립토봇입니다. 크립토봇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톤, 비트코인, 테더, BUSD, USDC, 그리고 BNB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모바일에서 암호화폐를 주고받기 위해선 별도 거래소 앱이나 메타마스크와 같은 크립토 원래 서비스를 사용해야지만 가능한데, 만약 크립토봇을 활용하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카카오뱅크 입지하듯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여러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지만 카카오뱅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건 카카오톡의 두톤 유저 베이스가 그대로 카카오뱅크 유저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보다 유저가 많은 텔레그램에서 크립토버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크립토 시장에 다시 한번 큰 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저가 많아져서 생태계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부가 서비스들도 개발이 되면 크립토 유지 케이스들도 점점 확대되어 진정한 탈중앙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SNS 및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크립트 유저 확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체 스테이블인 DM을 개발하고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유저 약 25억 명에게 직간접적인 크립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마 앞에 지갑 서비스인 칼리브라를 통해 페이스북은 유저들에게 DM의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며 추후 각종 결제 서비스 또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위터는 2021년 기준 약 3.5억 명의 활성 유저 수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개발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크리프터에 상당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트위터와 암호화폐가 결합된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위터 CEO이자 결제 플랫폼 스퀘어의 CEO 잭 도시는 얼마 전 트위터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스퀘어의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하고 남은 인생은 비트코인을 위해 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블록에서 암호화폐를 결합한 서비스를 개발한 뒤 트위터에 접목하면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K메신저 카카오는 클립이라는 지갑 서비스를 개발하고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도 가지고 있지만 IT 강국,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보다 톤이 아마피장에서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톤이 텔레그램이 아닌 순수 개발 커뮤니티에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DM 이전에 리브라라는 자체 코인을 발행을 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각 정부의 엄청난 경제를 받고 리브라 순환맛 버전으로 DM을 만들었죠. 트위터나 스퀘어 또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반면 톤은 커뮤니티가 개발한 탈중앙 크립토 서비스를 텔레그램 메신저에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텔레그램사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기도 애매하죠. 따라서 페북이나 트위터보다는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톤은 최저가 0.43달러, 최고가 5달러를 기록했으며 현재 2.7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포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다우 메타도 잘만 하면 조합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톤을 심볼로 쓰는 코인이 많다 보니까 차고 또는 스캠에 의한 피해에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